뭔가 무언, 무엇을 신경을 쓰고 제목을 붙이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도둑 한 명이 또 잡혔어요. 부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도둑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누구예요? 그분이 대도 예, 대도 누구? 하여튼 예, 그런 분이었어요. 홍길동을 흉내해서 평창동 유명한 동네마다 다니면서 금덩어리를 훔치고 다 훔쳐서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또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의적이라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면서 기도원 마다 찾아가면서 간정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냥 누가 뭐 유명한 도둑질, 유명한 강도 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깡피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은혜받게 하려고 간정으로 막 세웁니다 그래서 막 간정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음> 보안경비업체 취직을 해서, 어, 또 경찰들 혹은 경비업체 직원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문을 딸 때는 어떻게 따느냐? 이렇게 이렇게 딴다. 또 담을 넘을 때는 어떻게 덮느냐 이렇게 넘을 수 있으니까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감시 카메라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설치하면 좋다.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에 가서 어느 집을 털었어요. 그또 잡혀서 얼마나 큰 개망신입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도둑질한 것도 창피한데 쪽팔리는데 또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교를 했던 사람이 좀도둑으로 표현해 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이렇게 털었냐 그러니까 경비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털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괴변이 괴변 궤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감옥살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또 1층 2층 집에 어디 가가지고또털 었어 털었는데 cctv 감시장비 때문에 잡혔어요 왜 이렇게 또 도둑질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에게 먹일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81예요 감옥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예? 도둑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어느 한순간 변화된 것이 아니고 정말 능력받아서 어느 한순간에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다마스커스에서 가는데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현재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변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자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시험하러 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성령님께 이끌리셨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 이끌리더라도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어요 너 능력 받았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시험에 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하면서 마귀가 시험러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는데 그걸 알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만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고 합법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환경에 맞게 내 육체의 배고픔에 맞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시험은 와요. 이것이 물질적인 시험이든 영적인 시험이든 하여튼 온갖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배고픈 김에 잘되었다 야 떡이 내일 찍어다 그러면 도이리떡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버리고 나면 배가 부르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모든 사역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히 무서운 거예요 시험은 그럴싸하게 오잖아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 파괴되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방식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에 네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고 꾸미게 만들고 예수께서 이다가 봤을 때 기록해 사람이 똑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순식간에 온천한 만고을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줬다 누가? 아담가와가 아담가와가 시험에 져서 선옥가를 따먹으그 권세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한 번만 해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계속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성경을 들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체육인들 있죠 운동선수들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든지 돈을 많이 받아 복싱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회에 나왔던 거 사회에 나와서 사기를 당하는데, 사기 당한, 당하는데 사기 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 평소에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결국에는 돈을 서로 조금씩 조금씩 빌리고, 빌리고, 빌리고 하면서 점점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서 본 돈이 한간가락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기 안 당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남의 보종 안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업을 하자고 할때 사업을 같이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신용불량자 경험들 다 있어요. 몇 번씩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자면 돈을 융통해야 되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함정이나 시험이나 이 미끼가 사단의 시험인데 걸리면 인생 욕치는 거야 그래서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낚시, 낚시꾼들이 이거 먼 바다에 나가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큰거 잡으려고 큰거큰거 큰 잡으려고 그래 큰거시내가에서 피리미 잡는 게 만족합니까? 강에서 잡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다에 가서 잡고 바다에 가서 턱 넓은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낚시를 던지잖아요. 물면 그냥 그냥 사투를 벌서 물고기 그냥 입이 찢어지고, 입이 안 찢어지려면 잡아치는 데 딸려 와야지. 자, 지금은 목희, 목회... 아, 당신 기도해 보니까 지금은 사단이 미끼를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믿기가 너무너무 다양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는 모든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속이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아, 기도해보니까 오늘 기도원이 가니까 기도 열심히 잘하지 찬양 열심히 잘하지 순종 잘하지 뜨겁지 그러니까 아, 너는 목해져 해보니까 누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믿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한테 목사님들한테 돈 뜯겼다는 사람이 들 너무너무 많은 거 이거는 은사자들한테 돈뜯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완전히 완전히 폐가 망신해서 살과 뼈를 다추려버려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후유증 그 후유증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둘이 하나,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믿기예요 사단의 믿기리고 목회자가 은사자가 은사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목회 목사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근데 너도 나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거기서 또 p h t 까지 하려면 mdb 끝나고 또 2년 있다가 또 3년 동안 또 박사 과정이 있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그것도 박사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박사가 중요하다 박사가 돼야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일반 대학 교수도 한다 그러니까 그 박사가 어떻게 또 미끼가 돼요? 그러니까 박사 안바라잖아요 그것만입니까?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얻었는데 이 지식이 또 미끼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될줄 알았더니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늙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미끼였어 내가 속았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다른 일을 할걸 나는 복상가입니다 유명한 누구가 또 신령한 누가 당신은 목회자다 당신은 사명자다 그러면 그게 또 미끼가 되는 거예요 자 은사는 안 그럴까요? 은사 쪽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점점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사받아도 이성이 필요하다 은사가 있어도 상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은사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만 구원 이 있다 우리에게 와야 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행암도 필요하지만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지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은 얻은 성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아보니까 영의 세계에 가보니까 행함,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진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행함이 먼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티비에서 이런 데 가면 라마교 있잖아요 고행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암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행암을 통해서 행실이 좋아지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사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은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은사를 전달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잘못 관리하면 믿기가 될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게 돼요 내가 목회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사역자가 아닌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사역을 안 하고 있고 계속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나 선택하지 않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가지고 평생 씨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역자는 굶어도 해야 되고요, 죽어도 해야 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하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누가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 그럼도 그것이 또 믿기가 돼요. 아, 그럼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쪼갠다. 잘 죽였다 그러면 잘 죽인 거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계 목사님들도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많아요 심지어는 밤에 저저 대리운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내가 연단 속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반드시 주님을 할 것입니다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연약하고고려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 지하에 예배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우리 같은 동기야 여기 우천 일이냐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전수한테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철력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네요 아니 택시를 태웠는데 내가 데리, 어, 저 운전하는데 목사님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한 거아니다 무슨 죄 지었냐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목사님 다 회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택시를 누가 탔는데 서인천 인천에 주님의 교회 가자고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운전을 하는데 그 손님이 주님의 교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사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소문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요? 아, 인천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체례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멀리 저 안산에서 여기까지, 어, 인천까지 가는데, 지금 체례기도하러 갑니다. 기사님 거기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인천 에, 에, 42번 종점 그 그때 교회가 그쪽에서 그래서 구분이 교회까지 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신령합니다. 신령합니까? 아, 그럼요. 목장님 머리는 벗어졌는데 눈은 째끔하고 전에는 이런 소리 하면요. 웃었어요. 엄청 크게 우선 지금은 우주도않 하도 많이 늘었어요또 웃는 신경 켜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걸리면 다 죽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걸리면 다 죽는 다니까 네. 그분이요 김용두 목사님입니다 예? 누구라고요? 김용두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저분을 몇번 얻어 먹은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교회 앞에서 내렸는데 그때 일부 예배 끝나고 간식 시간에 간식 다 먹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는 나보다 한몇년더 젊어요 아,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인가 더. 근데 아까 <웃음> 대학교 다닐 때그 친구는 사실 우리하고,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하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어떤 차이가 좀 있다 그럴까? 아, 그분들 자기 어머님이, 어머님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세요. 그사들을 어떻게, 죄종으로만들어버려 그렇게 그렇게 기도만 해서 우시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신학교를 보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밑바닥에서 밟히면서 컸기 때문에, 막 그, 뭐라 그럴까, 막잡초 같은 근성이 있잖아요. 막 밟으면 또 올라오고, 밟으면 또 살라고 몸부림치고. 산에 가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조금 젊으니까, 아 약간 좀 뺀들뺀들 했어요. 뺀들뺀들 했어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 어 이게 누구야? 아무 게 아니야? 어, 이게 어쩐 일이야? 아이고 목사님 사연이 많습니다. 무슨 사연? 무슨 일이야? 어 들어와 들어.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제가 밤에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 잠깐이지만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지 않아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어머님이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운전한다는 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래요 목사님이 힘내요 같이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자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면 얼마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나도 쌀 배달을 한몇 개월 해서 한 9개월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도 오는데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사람이라면 모든 다양한 각도도 시험을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도 시험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도 조세영 씨도 완전히 좀도둑으로 바뀌어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러 계속 오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 않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세 가지. 그리고 시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사도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 시험들이 계속 왔어요 로마서 12장 1절리절리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아주 무호한 것이 있어요. 신앙 안에도 무호한 것이 있고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속에도 정말로 믿기가 많이 있어요. 사탄이 믿기가 많이 있어요. 자 사단의 믿기. 사단의 속임수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많이 많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제자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했다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유혹을 받기 시작하고 미혹을 받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서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기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그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죠 어디에요 어디 이스라엘이라니까 고린도 교수님들의 가장 큰 관심과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것이 있다 정통적인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주님이 태어나신고 주님이 다니셨던 동네 주님이 성장하셨던 곳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지역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었던 그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에 다 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다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 나는 이스라엘 어디에서 했다. 그러면 인기가 막더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세계 모든 기독교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박사야. 어느 미국에서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서 했다. 아니야.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히브리 대학에 가서 PhD를 받아가지고 딱 오면 할말 없어요. 나는 히브리어 헬라우를 정통, 정통했다. 그래도 이스라엘 현지에 가지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 헬라우를 연구하고 박사계넘어서서 왔다 그러면 꼴리내린 고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쪼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라피들이에요 그리고 그 라피들이 선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더 고상한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나 어떤 방송이나 설교를 보면 강사들의 양력이 대단하잖아요. 누가 무언가를 주장을 하는데 말씀연구는 귀납법적으로 소름, 본론, 결론을 일으켜야 된다. 말씀 연구는 연역법 쪽으로 해야 된다.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풀이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 된 데가 어디에요? 어디? 모르셔요 신천지, 신천지. 그러니까, 비유풀에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신천지라니까.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이단이 안돼요 교회 안에 정통 교단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적용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전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회방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신천지만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더 고소한 기독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율법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모습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부드럽고 작은 작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충신한 종으로 봤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 없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요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났냐면방언애언 투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근데이 교회가 더 고성한 쪽으로 가는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 볼때 그래서 더 고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사람 말 들어봐 저 사람 말 들어봐 그들이 아주 인격이 흠이 없어요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잠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야 율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은 믿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믿기라니까 진짜나? 나중에 유대교 율법을 잔하는 유대교 전도사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몰몬교 같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 안에는 몰몬교를 가르쳐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의 훌륭한 능력의 수요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교 성도서그 사실을 다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이 저들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을 절대 믿지 않아요. 왜냐?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들의 실체를 싫어, 아니까, 그들의 정체를 알고... 바울을 끌고 가서 죄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빛이 바란 것이, 빛이 바른 자랑이지만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어, 잠깐만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가짜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하메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인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0이 하나 가만 사시이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을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잘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충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축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성을 버지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그래도 바울의 이 말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우서 12장에 갔으면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않고 싶지만 내가 추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간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러가지 형태의 미끼가 나타나고 부작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지 형태의 사탄이 그 미끼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고 적재 두 번째로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고 할렐루야 예.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단이 계속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들먹이면서 다가오지만 주님 앞에는 그정체가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끼라는 것은 원래 물고기를 낳기 위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짜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헷갈리게 만들어서 물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 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미혹이더 심해진다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여기있다, 저기있다, 여기있다, 저기있다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사단이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종들도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데, 그러면 이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타날 때 사단의 종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의 시작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남이 체험한 것을 내가 체험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남이 체험한 건데 자기가 체험한 데 우리가 영적 체험한 것을 화면으로 만들어서 퍼뜨리잖아요 결국에는 그인간 여자들 얼마나 많이 건들었어요 지난번에 누구야죠? 요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엄청 나게큰 교회인데 아, 빛이 하늘에서 반사되고 있습니다. 와, 빛이 내려옵니다. 와, 빛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 오, 오, 오, 할렐루야. 실제로 빛이 내려왔어요, 빛이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뒤에서 무대장치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령의 불도 없고 성령의 정기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한테 손님이세요, 손님이라서 또눈 떠라고 그러지 않고 또눈 감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눈 감으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눈 감고 주님 이마 어떤 분은 또그어 그렇게 그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이 너무 딱딱해 손도 딱딱하고 내가 손을 잡고 막요 힘을 좀 빼서 손을 쭉 내밀으세요 주님의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손이 막 제발 힘을 좀 빼세요 의지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의지를 너무 강하면 성령께서 부드럽게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불받는 사람들이 막 놀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2도 3도가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이 막불받잡뜨기 같아요 또 그래서 내가 손을 편안하게 하고 손을 쭉 뻗으세요 손을 쭉 뻗고 주님의 불이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말한대로 주님의 불이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아, 들어가십니다. 불이 들어가신다. 하여튼, 주님의 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슉! 슉!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뻣뻣해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성령님! 성냥님 네. 역사하지 않는 것은 성냥님이고,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두 사람 옆에서 불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는 껍데기에요.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얼음 안져지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싹역사하지 할렐루야. 네. 그러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눈을 감으라고 할 때는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눈 감은 상태에서 불이 막 쇠게 들어가는데 속으로 많이 참아야 돼. 불이 막.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차이는, 불이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자체도 망신살이 뻗었다고 생각을 하셔. 그래서 엄청 막 진동이 오는데 참으셔 성령님이 진동이 세냐 내가 세냐 아, 참아셔 끝까지 버티고 인상을 돕어 음, 음. 그러면 사역하는 사람이 죽어요 성령의 불이 이만해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역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도 눈물 못 나오게 해. 입에서 주여.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주여도 못 나오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녀님 감사합니다. 더 이마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내 그분들 앞에 내가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내가 있어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을 안한 분들도 끝까지 말을 하는 사람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아 착각을 또할수 있어요 아 잘못하면 그분들이 말할 처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라 그럴 때 그분들이 말을 해라고 내가 자꾸 하면 안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인데 사람 앞에 놓고 주님 이마 서서 손도 내밀잖아요 너. 불을 주소서 나한테 불을 달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여기서 막 불고 기도하잖아요 서서 내가 기도하면 꼭 내가 그 기도를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얼른 뒤돌아서 나도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별이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김영도 목사가 그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여 이마소서 성령의 불을 세게 주셔서 그런 말 한다 그러더라 말 한마디로 잘못하면 나는 죽는 목숨이야 그 다음에는 항상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의 시대이고 모든 교회가 건전한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역에도 눈속임이 있고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저 성령의 불사역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불을 받고 싶어서 강사가 계도원에 왔는데 불이 없으니까 난로에다가 또 손을 대고 뜨겁게 달궈지만또 이렇게 하고 난로에다 달궈져 가지고 손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이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 난, 난,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하다안 되니까 기도 시켜 놓고 몸 안에 배터리 배터리를 허리춤에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선을 왼쪽 른 손에 해가지고 그 냇가에 가서 미꾸라지 매기 잡을 때 배터리를 지지면 빡 하면 매기가 놀라서 그 물에 붕붕 뜨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쫙 아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손끝에서 같이 치지는 거야. 같이 부지질 아악! 죽또 쓰러지고 청소년 한번 해볼래 그거? 그럼 청소년 대다 갈 건데. 아 이런 인간도였어요. 근데 꼭 불고 기도를 하면. 어 그런 자리에 누가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어 잡아서 나중에 보니까 강사 몸에 플러스 마이너스 손이 막 있고 배터리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능력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입을 찢어야 돼요 사역이라고 해서 다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어찌 됐든 재물을 통해서 또믿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찌 됐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지혜로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시되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선택입니다. 매사가 선택인데 좋은 선택, 영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